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그 예배 요소 가운데 이제 시작 부분 앞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예배 요소 가운데 이제 중간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의 공적인 낭독. 먼저 그 예배 모범은요 이렇게.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예배의 원칙이 아니라 예배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꼭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예배 모범 배우고 나니까 예배 모범대로 꼭 이렇게 원칙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딱딱함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은혜와 진리 하나님의 생명 이 부분에서 훨씬 더 우리가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예배 모범 배워보니까 이렇더라 하고서 이렇게 우리가 아, 그 아시겠지만 그 예배 모범의 교리도요 웨스민스 교리도 하나 두 가지가 좀 이렇게 그 바뀌었어요 그리고 예배 모범도 어, 현대의 시, 시대로 오면서 조정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어, 꼭꼭 이대로야 해 됩니다라는 그 원칙이 아니라 예배 모범 원리를 놓치지 말아야겠다라는 것을 앞서 꼭 기억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 우리가 성경의 공적인 낭독이라 하는 것은 이렇게 여러분 성경을 봉독합니다 그런 얘기. 그 예배 가운데 들었죠. 어, 성경 봉독 뭐 어떻게 하는 얘기야. 뭐다 같이 읽자는 얘기야. 뭐 아니 우리 보고 <웃음> 읽어란 얘기야. 뭐 아니 뭔 소리야. 이제 예그 어, 그 말씀을 대표하여 그, 그 인도자가 말씀을 읽는 것, 성경을 공적으로 낭독하는 것입니다. 그냥 혼자 개인이 아니라 공적인 에, 성경 낭독, 그 공적 낭독이에요. 이걸 성경봉독이라 그럽니다. 아, 성경 낭독, 공적 성경 낭독, 성경봉독이죠. 어, 시작과 변천은 이러합니다. 먼저 어, 구약의 예배는 말씀을 읽는 것이 곧 설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어, 우리가 이게 설교가 언제부터 이렇게 예배 가운데 설교가 시작됐을까 구약에는 공적으로 성경을 낭독하는 것그 자체가 그냥 설교였어요 신명기 31장 그 보시면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져 있어요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그가 택하신 곳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게 언제죠? 예. 네, 이것이 그 구약에서는 제사요 예배하는 모임입니다. 모일 때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네, 그러니까 아. 구약에서는 그 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여졌을 때는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는 것으로 설교가 이루어졌구나 여호수아서 8장에도 보면요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어떻게요? 예,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는 것이 온 회중들 앞에서 예배의 가운데 있었던 거구나. 그 느헤미야 8장에 보면요, 이제 바벨론 포로를 끝내고 돌아왔던 그 에스라가 율법책을 들고 온. 무리들 앞에 예배 가운데 율법책을 낭독합니다. 요, 요 이게 다 그러니까 이게 설교였어요. 신약의 예배 때는 어떠한가? 예, 그 성경 낭독이 오늘의 오늘 날과 굉장히 흡사하고 유사해요. 비슷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어, 구약의 성경 낭독은 공적 낭독은 그냥 율법책을 읽는 것으로 어 그냥 그것이 다였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고요 여기에 설명을 해요 어 그리고 이 설명이라는 게 해석이죠 그 말씀에 대한 해석, 본문에 대한 해석을 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적용을 음 이루어갑니다. 아 설명이 따르고 적용이 이루어지는구나. 이게 신약에 와서 이루어지는 공적 성경 낭독의 모습이에요. 대표적으로 이제 회당 예배가 시작되는데요. 누가복음 4장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에. 아, 딱 쓰니까 그 거기에 있는 회당에 있는 회당장이 성경책을 이사야를 들이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이사야서 61장을 예수님이 펴서 읽죠 거기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그 다음에 뭐 눈먼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와 빛과 이런 것을 그래서 주의 은혜해를 전파하려 왔느니라 하는 이런 말씀을 이렇게. 예수님이 찾으셔서 읽으세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이에 21절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어, 구체적으로 그 구약의 율법의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예수님은 자신을 주의 은혜 해라는 것으로 자신을 그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성취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너희 안에 오늘 이것이 벌어졌다. 적용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5절을 보면요. 이것은 그 밤빌리아에 어, 버가라는 곳에서 어, 그 바울, 바나바, 요한 이들이 같이 선교 여정으로 같이 왔다가 이제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가고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 비시디아의 그 안디옥으로 갔을 때그 안디옥 회당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안디옥 회당에서 15절에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이게 형제들아 라는 말은 예 바울과 바나바를 말하는 거예요 만일 백성을 고난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이렇게 자 율법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었습니다 어, 구약으로 말하면 여기까지가 그냥 설교고 끝나야 돼요 그런데 예, 신약에 와서 사도 시대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말하라 그러니까 어, 바울이 예, 그 손을 흔들면서 손짓을 하면서 어, 이제 그이 율법과 선지서들 가운데 있었던 역사적 사건들을 쭉 나열하면서 설명하기 시작해요 너희가 야곱과 함께 7 2 애굽으로 들어간 것과 애굽에서 그들이 다시 나와서 하나님의 그 홍해를 갈르는 놀라운 기적으로 광야에 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너희들이 만나를 먹고 하신 하나님의 인도 그 하나님의 인도 그리고 어, 그 인도하심 속에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하셨던 그, 그 보여주시는 메시아를 보여주기 위하여 왕으로 어, 사사시대를 설명하면서 왕으로 어, 사울을 세웠는데 사울은 그, 그, 그 메시아의 그 보여주는 왕이 아니었고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왕을 보여주었으며 이게 지금 사도행전 13장에 쫙 설명되는 내용이에요 보여주었으며 그리고 어. 이 다윗으로 예견된 이 왕이 드디어 오셨다 하시냐게. 세례 요한은 바로 이 왕을 앞서 설명했던 자고. 예수가 오셨는데 너희가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이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 그그 그 얘기를 쭉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42절에 가니까 이 그 회당에 모였던 이들이 이것을 쭉 들으면서 다음 안식일 때 회당에서 이 말씀 좀 다시 또 들려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다음 그 회당에 가니까 그 시민 그그 그 안디옥에 있는 시민들이 거의 다그 회당장에 다 모여 버린 겁니다. 아시겠죠? 아, 이렇게 신약에 와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이 들어가는구나. 설명을 하는구나 본문에 대하여서 주회를 시작했구나 그리고 구체적 적용이 나타나는구나 이게 신약 예배 때 이루어지는 성경 낭독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가보면요 이러죠 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어, 디모데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노회죠. 장로회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그러니까 뭔 소리예요? 이그 해석이 들어가는, 설명이 들어가는 이 가르침, 그이 설교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업수히 여기지, 이게 연소하다고 너를 업수히 여기는 그런 자가 되지 말도록 이 말씀에 대해서. 장로회에서 준이 안수 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귀히 여기고 중히 여기고 어, 이, 이, 이 그, 에, 말씀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어, 이제 설교가로서의 그 권면이죠 어,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요 에, 처음에는요 구약의 율법을 읽기만 해도 이것이 설교였습니다. 왜? 왜 그럴까요? 이미, 그 이미 지금 자신의 현실들과 붙어 있었으니까요. 이미 다 익숙하고 알아, 얘기하면 아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굳이 설명해 주지 않아도 알아듣는 말씀들이었어요. 그래서 굳이 설명을 붙여주지 않아도 어, 그 아, 문화적으로나 시대적으로나 어, 뭐 굳이 아 그래 맞아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었던 내용이었고 이제 점점 문화적으로 시대적으로 격차가 생기면서 설명의 필요성이 생겼고 설명을 붙이죠 특별히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흘러가면서 어, 이것은 그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에 대한 영적 해석이 들어가면서 이제는 여기에 대하여 어, 설명이 시작되게 한, 시작된 겁니다 어, 이제 에, 종교개혁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어, 아주 이제는 성경 낭독과 설교가 따로 분리되기 시작해요 계시록 어, 어, 1장 3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에, 자, 한 절이니까 같이 한번 자,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이죠 읽는 자는 목사입니다 듣는 자는 회중이에요 자, 어그 읽는 자나 듣는 자가 어, 지키는 지켜야죠 그러니까 읽는 자는 그 자신이 지금 읽고 있는 내용을 설명하고 해석할 수 있는 자여야 돼요. 근데 단순히 읽는 것만이 아니니까요. 그죠? 어, 자기가 읽고 있는 내용의 본문적 주의를 할수 있는 자여야 돼요. 그리고 듣는 자는 예, 듣는 듣는 자는 어, 그 알아 들어야죠. 그, 들려줘야 되죠. 그런데 보세요. 중세 그 천년의 우리가 암흑시대다라고 말했던 것은 뭐냐면 성경을 라틴어로 읽은 거예요 어 성경에 대해서 라틴어로 되어 있다는 라 것에 대해서 문제가 뭐냐면 그 받는 자들이 일단 뭔 말인지 일단 모르고요 그리고 전하는 자가 수임권, 당시에 수임권이라는 건 뭐냐면 돈 주고 어, 신부 이제 우리 신부라는 말은 이제 그 제사 지낸다 라서 용어로 미사용어로 바꾼 게 사제잖아요, 프리스트 그 제사장이라는. 그래서 이 사제 신부가 어, 돈을 주고 어, 그 신부가 되다 보니까 사제권을 갖다 보니까 어, 그 라틴어를 공부한 적도 없고요, 어, 라틴어를 해석하고 라틴어 성경을 심지어는 소유도 안한 사람이 대다수였고. 자, 그러니까 어, 그냥 그 하는 대로 이렇게 써 있는 대로 남들이 했던 대로 이렇게 순서 안에서 뭐 읽는 것만 읽는데 이 읽는 것에 대하여 몰라요 읽는 자가 몰라요 뭔 말인지를 본인이 모르고요 그리고 어, 보세요 어, 듣는 자 역시 에, 저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일어나라면 일어나고 벌어지는 대로 벌어지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종교개혁 전부터 존 이클리프라든지 사보나 롤라라든지 자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아주 하나님이 중심적으로 했던 일이 뭐예요. 사실은 원래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종교개혁. 원래의 모습 리폼 원래의 모습을 회복시키는 그 원래의 모습을 회복시키는 게 뭐였냐면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성경을 원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첫 번째 한게 뭐예요? 예. 성경 번역이에요. 각 자국어로 성경을 읽도록. 그리고 이 자국어로 성경이 해석되어지도록.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교리를 만들기 이전에 성경 번역부터 시작을 해요. 루터도 그랬습니다. 아, 성경이 자국어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구나. 그래서 자국어로 읽으면서 종교 개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성경 낭독과 설교를 뚜렷하게 분리시켜 나가세요. 그냥 읽는 것으로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말씀을, 말씀으로 해석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말씀으로 해석되어지는 것에 대한 바른 안경, 교리죠. 네, 교리를 네, 개혁주의자들이 세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죠. 아, 그래서 말씀을 말씀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통일성과 일관성 있는 성경의 해석에 눈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 눈을 갖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뭐 칼빈부터 제네바, 뭐 요리문답부터 해서요. 하나님께서 하이델베르크, 도르트신조, 어, 우리가 잘라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서 그것들이 왜 있는 거예요? 예, 성경 낭독과 설교를 분리하면서 설교를 바르게 해석하도록 하는 다 아, 성경 해석에 대한 바른 것을 하 그러니까 교리는 바른 성경 해석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위에 교리가 있을 수는 없죠 그런데 반드시 성경을 성경으로 읽고 해석하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종교개혁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교리를 여러분 배우고 익히셔야 돼요 네. 오늘날 공중성경 낭독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날 공중성경 낭독은 설교입니다 왜 종교개혁 이후로 우리는 이게 사실은 분리됐으니까요 오늘날의 공중설경 낭독이란 말은 복음강설, 설교로 이해하셔야 돼요 반드시 예배 모범에 따르면 목사가 읽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 캐리그하는 건데 이것을 교리에 그 합당하게 그리고 어. 성경을 바르게 그 의도를 그대로 분명하게 하나님의 본 의도를 잘 드러내는 그래서 그 말씀을 선포하도록 이제 분량이라든지 어디를 읽는 것 어디를 선포하느냐에 대한 것은 성경 전체에 대해서 읽어나가고 전해가 돼 이제 그 정하죠 목회자, 목사가 정하고 그리고 반드시 본문 해석을 네. 그 곁들여야 합니다 본문 해석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본문 해석은 바른 성경 본문 해석이어야죠 예, 설명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요 어, 그렇다면 듣는 자 성경 낭독시 이게 설교죠 복음 강설시 듣는 자, 회중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가? 어떠해야 돼요? 음, 여러분 음, 어, 이 설교가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요 예, 예, 우리 성경 갖고 있는 성경은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지금 역사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구약에서는 아 하나님의 말씀이 공적으로 낭독되는 것이 곧 그게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신약에 와서는 여기에 설명이 들어가고 주해가 있고 해석이 있고 적용이 따라 나오는구나 이게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 가운데서 사용하셨구나. 여러분 우리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 안 하는 사람이 덜어 있어요. 어, 저거는 저건 목사 말이지 사람 말이지. 그러나 우리 대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가보면 뭐라고 했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도다. 잘하는 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는 것이 이것이 어, 옳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 설교라는 것이 말씀 가지고 본인 얘기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아, 설교는 사람의 말이야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건 그 사람이 잘못하는 것이고요. 원래 설교라는 것 자체 복음강설이라는 것 자체는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 권위는 하나님이 신약에 와서 또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세우셨구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하게 우리가 선포받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회중은 어떻게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죠 예. <웃음> 억지로라도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을 예. 그렇기 때문에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귀 기울여 에, 이사야서 1장 우리 십절 볼까요 1장 1절 보면 그러잖아요. 하늘이여 땅이여 어, 들으라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무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자, 이들이 다 어떤 자들이냐면요 그, 그 예배 가운데 나오는 예배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마당이 어디예요? 예, 예배처소죠. 그 지금으로 요때로 말하면 이제 성전이고요. 어, 헛된 재물, 헛된 봉헌물이에요. 다시는 가져오지 말아라. 분양은 내가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 주일이죠. 안식일과 집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그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어, 그러니까요. 듣지 아니하고 귀 기울여 어, 마음을 열고 듣지 아니하고 형식을 갖추는 것에 대해서 어, 이것에 대해서 여기 보면 뭐그 순염소나 숯송아지나 어린 양이 뭔가 흠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정성껏 가지고 오는 겁니다. 정성껏. 그 말라기에서는 흠을 갖고 오지만 이사야에서는요 11조와 관련해서는 떼어먹으려고 이렇게 흠을 갖고 오지만 여기서는요. 정성껏 가지고 와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헛된 봉헌물이래. 헛, 뭐,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든지 어떤 이유로든지 그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이유로든지 내 마음의 불편함과 속상함과 혹쓴 뿌리가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내가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서요 하나님 말씀 앞에 들어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죠. 그 말씀을 전하는 음, 증거하는 그 설교자가 이 부분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 기도해야죠. 예, 예, 똑같이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설교자는요. 자기가 전한 말씀 가지고 심판받아요. 듣는 회중은요.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었는지 그 말씀 들어 들려진 말씀 가지고 심판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 일단 그 읽는 자는 선포하는 자는 말씀을 바르게 연구하고 그리고 말씀을 바르게 준비하고 듣는 자는 귀를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이 부분을 해야 합니다. 듣는다는 게 굉장히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우리가 십계명 언양 낭독도요.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읽는지 읽지만 사실은 듣는 거예요. 하나 하나 하나 다내 자신이 이 말씀 앞에 쓰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그냥 읽기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듣는 겁니다. 자 성경 낭독 시에 그러니까 공적 예배에서 그, 그 복음 강설 설교가 이루어질 때잘 알고 있는 말씀을 들을 때, 어 이거 이렇게. 이거 내가 알고 있는데 뻔한 말씀이네 이렇게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익숙한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태도와 마음가짐이 어때야 될까요 일단 듣고자 해야 돼요 어? 듣고자 어, 어, 왜요 음, 여러분 그 음, 우리가 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일상 속에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 그리고 이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중이 무엇인지 나를 여기에 두고 있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지 제가 참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일상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그 뻔한 말씀 같다고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들어왔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공적 시간을 통하여 공적으로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내게 답을 주시는 시간이에요. 나를 살려 주시는 시간이고 어, 나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혀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물, 물론 내가 듣지 못했던 말씀을 듣게도 하시지만 내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말씀 그래서 아 이거 뭐아 몰라도 알아 나 이거 뭔말용인지 이거 알아 이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들으셔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 어, 그 기록되어진 말씀을 그 로고스라 합니다. 로고스, 우리가 어,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로고스예요. 자, 에, 진리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은 진리고 어, 예수 그리스도고 생명이세요. 말씀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 말씀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내 안에, 내 안에 들어와지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을 똑같은 말씀인데 레마라 그래요 그래서 공적 성경 낭독 시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어진 말씀 로고스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이 말씀이 내 안에 귀 기울여 내 심령을 열어 듣고자 할때 하나님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로고스로 머무는 게 아니라 진리죠. 그런데 나를 진리가 되게 한단 말이에요. 나에게 생명을 입혀주시고 나를 하늘의 생명으로 나를 배부르게 하시고 내가 생명이 되는 일이 이 공적 성경 낭독시에 벌어지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예배 안에서 이 얼마나 엄청난 복이 벌어지는 거냐 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안 들어 지식으로만 그리고 논리로만 이성으로만. 이성으로 듣는 건 듣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정말 듣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귀 기울여서, 마음을 열어서, 그렇게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찢어진, 마음이 찢어진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오늘날은요 기억하세요 어, 성경 없이 성령 일하시지 않고요 성령은 반드시 성경을 통해 일하십니다 네, 단어가 비슷하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해석되어지고 공적 낭독, 설 예배시에 성령께서 바른 말씀이 해석되어질 때 성령이 강력하게 활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셔서 우리에게 우리에 있는 믿음을 강화시키고 잘하게 하시고 믿음이 일어서게 하시고 그래서 그 태산과 같은 어마어마한 나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런 그 심각한 문제들에 대하여 그 진짜 딱 한 콘크리트 벽에 그, 그 틈새에서 그 식물이 그 연약한 식물이 막 그, 그죠 나타나듯이 어떤 문제 속에서도 그 생명을 멈추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그 놀라운 일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서 주시고자 하는 하늘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 땅이 어떠하든 꺼지든 뭐 스피노자가 나는 뭐 내일 뭐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 뭐 사과 뭐 그로 나무 한 그루 심겠다라는 그런 철학적 논리가 아니라 우리는 그들 그들보다 훨씬 더 현실 현실 속에서 내가 누구냐 내가 하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심지어 그런 실존주의는 죽음 앞에서 무릎을 꿇지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뿐만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죽음을 이겨 버린 그리고 죽음을 이미 해석해 놓고 있는 그런 존재로 살자. 생명이 죽음을 삼켜버렸으니까 그런 존재잖아요. 오늘날 여기 성경 낭독, 그러니까 그 설명 없는 이게, 이게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성경 낭독은 설명이 없는 다시 말하면 설교가 아닌 그냥 설명 없는 성경 낭독은 어떠한가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성경을 몇 권들을 막 소유하고 있죠 성경, 성경이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너무 많아서 어, 문제죠 다들 성경이 많아요 그리고 또 오늘날은 또 오히려 성경이 없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스마트폰 때문에 성경을 안 보죠 근데할 수만 있으면 예, 성경을 꼭 하나를 에, 이렇게 왜냐하면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읽다가 구약을 읽다 신약 신약에서도 어, 여러분들의 성경이 자유롭게 그 성경 해석으로 갈수 있도록 성경을 이렇게, 스마트폰이 뭐그 역할을 못못 한다가 아니라 조금 답답할 때가 있죠. 어, 그러니까 에, 성경을 꼭 이렇게 에, 읽으시고 비싸지 않잖아요 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꼭 선물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한테 얘기하세요 오늘날 문맹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성경 낭독은요 예배 때 거의 교회가 생략해요 그냥 그 다들 성경이 있고 스스로 성경을 또뭐 읽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설명이 없는 성경 낭독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은 우리가 이제 우리 에덴 교회 개혁 장로교에서는 회 굳이 설명을 안 하니까 성경 교독으로 요즘은 이제 청교도에서 권하는 것은 시편이에요 예배 모범에서 권하는 것은 시편이에요 시편을 성경 낭독을 그래서 서로 교독하도록 하는데 우리는 이제 시편을 다 끝냈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교독해가면서 여러분들이 아 이렇게 하나님의 깊은 내가 보지 못했던 이 이런 귀한 생명으로 나를 살려내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렇게 있구나 하면서 여러분들 성경을 스스로 읽고자 하는 소원을 자꾸 이렇게 가지셔야 돼요 청교도 예배 시에는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졌어요 청교도 예배 때는요. 일단 성경 낭독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 낭독인데 이것 자체에 설명을 거기다가 또 해요. 그래서 성경 낭독하면서 30분 그리고 제대로 설교 한 시간. 어, 여러분들은 다 이렇게 반응이 그 정도 쯤이야 이런 반응이신데 고마워요. <웃음> 그리고서 또한 그 일상 일상에서는 그삶 속에서는요 개인적으로 성경을 꾸준히 예, 읽도록 했습니다. 17세기 이후에는 이 부분 개인 성경 그 읽는 거, 그 공적 성경 낭독이 아니라 개인적 성경 낭독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예, 성경을 예,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나이만큼 성경 읽으셨어야 된다고. 최소. 최소. 나이만큼. 우리 선희성도님이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웃음> 여러분 내 나이가 몇 갠데 내 나이가 몇인데 여러분 내가 내 나이만큼 성경을 보지 않았다면 일단 회개하세요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모범을 통해서 어, 그 공적 성경 낭독시 예배의 원리를 통하여 두 가지를 에, 그 같이 나눴어요 첫째는요 이게 설교예요 설교 공적 성경 낭독 설교인데 바른 설명이 에, 있어야 한다 이게 그 설교의 복음강설에는 반드시 설명, 해석, 바른 주의가 있어야 됩니다. 중요하죠? 그리고, 어, 마음을 찢어 들으셔야 합니다. 귀 기울여 들으셔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게 어느 한, 음, 철학 강의도 아니고요. 또한 목회자의 뭐 인생 뭐 간증도 아니고요. 거기에 그런 요소들이 붙을 수는 있어요. 어, 설교에 뭐 하나님 말씀만 쭉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설교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말씀만 쭉예 그건 구약에 그렇게 했어요. 구약에 예? 구약 때. 근데 여전히 신약에 와서 역사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하시질 않았잖아.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우리가 쭉 봤듯이. 근데 여전히 설교하면. 인간의 말, 뭐 거기에 자기가 어떠한 경험을 했고, 물론 이제 우리가 다다음 시간에 뭐 예화의 문제, 이런 것도 좀 다룰 거예요. 강의 설교와 연결해서 칼빈도 뭐왜 예화의 문제, 이런 문제 다 다룹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도 심지어 예화도, 예화가 있으면 설교가 아닌가요? 아니에요. 예화가 이 성경 해석을 살려내주고 거기에 합당하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무슨 뭐 예화 있으면 이건 설교 아니야. 이래서는 안 돼요. 어? 가급적으로 예화가 있으면 그 듣는 이가 성경의 본문에 대한 해석보다는 예화만 남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이지, 잘 본문만 드러내 준다면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말 본문에 대한 해석만 정확하게 이해만 시켜 준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그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자 하는 간절한 준비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 그렇게 서 계셔야 돼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저 죽어가는 자를 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호소다 나를 살리고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듣게 하신 하나님의 이건 심장 소리다. 이이이이 마음을 놓치어서는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네. 두 번째는 그 성경 낭독이죠. 설명 없는 성경 낭독이에요. 좀 우리 교회로 말하면 지금 성경 교독이죠. 공 예배 때 성경을 우리가 같이 함께 읽어 가야 합니다. 함께 성경을 읽어 가요. 한 지체 안에서 한 몸으로 성경을 같이 읽어 나가고 또한 삶에서 각 개인이 성경을 여기에 넣으세요 성경을 설명해가며 낭독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냥 읽지 마세요 절대 그냥 읽지 마세요 나이만큼 읽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 그냥 들이댔다 그냥 막. 나이만큼 읽기가 참 에, 이게요 성경을 한 번을 제대로 읽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한 번을 제대로 읽으면 두번 읽기는 좀 쉬워요 열번 읽기는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먼저 해야 할 작업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 그것을 설명해 가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좋은 성경 뭐 주회 되는 그런 좋은 여러분들 혹 목사님 제가 요한복음을 읽고 싶은데 좋은 주석이나 주에서 필요한 뭐를 같이 읽으면 좋겠어요. 뭐 그런 말좀 좀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 그 그냥 그 큐티 큐티라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다이렉트로 내 필요 환경에 대한 설명과 이렇게 적용으로 가지 마시고 이 말씀이 원하시는 말씀의 의도가 뭔가 이 말씀이 왜 지금 시대와 역사를 넘어서서 오늘 나에게 주어지고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한 해석이 뭔가부터 들여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한한 장이든 한 장이 힘들면 한센텐스든한장센 힘들 한 절이라도 이걸 가지고 깊이 사고하고 생각하고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하루에 몇장 읽겠다는 중요하지 않아요. 응? 예, 내가 정해놓고 한 권을 읽어나가더라도 아니면 뭐 어느 통해서 할 수만 있으면 한 권을 정 어려우면 창세기 또 읽으세요. 그 창세기를 읽는데 뭐 제일, 좋은, 음, 제일 좋은 참조할 수 있는 게뭐 없습니까. 예, 그 저기 2층에 올라가면 그 <웃음> 있어요. 그 우리 편찬팀에서 해놓은 그 창세기 강의안 쫙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 우리 편찬팀에서 금요일마다 저한테 이제 탈퇴고 오느라고 맵 하나씩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쭉 이렇게 제가 탈고 하면서 읽는데 읽는데요. 정말 은혜 받아요. 그리고 죄송한 말이지만 난 이렇게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해 주는데 있으면 난그 교회 성도로 있고 싶다. 제 고백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다시 한번 쭉 1장 1절부터 오요, 거기에 요 제가 그, 그걸 그 하기 위해서 정말 책을 얼마나 많이 들이댔다 팠는지 몰라요. 좋은 주석들 주애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눈이 확 떠지면요. 성경 어디를 탁 열어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하나님 나라가 펼쳐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어나가기가 재밌어져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 설교 전그 <웃음> 공기도, 기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또 설교 후에 기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짧게 같이 기도하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을 그 낭독하는 이 설명되어지는 말씀이 정말 교리에서 그 벗어나지 않고 바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바르게 해석되어지고 또 우리도 가슴을 찢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동안 그렇게 전하지 못했던 이도 회개하고 또 듣는 이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갖다 놓지 않고 지식과 또그 말씀을 통한 이성으로 철학으로 어, 가졌던 우리의 마음을 높은 마음을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서고자 하는 기도의 시간을 짧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